술입니다. 저번 시간에 샘스라 원을 강조했으니 이번 시간은 샘스라 2를 강조하겠죠. 어, 일단 샘스라가 샘스라 3세라 2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YK 로버를 하신 다음에 호라이즌 탈을 하시고 리버스 체플린이 들어갑니다. YK 하시고 YK 리버싱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바로 레버, 어, 중지로 리버스 체플린이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막으시고요. 백투일로. 어, 중지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지를내지리시면서 인덱스 로러버로 클로징 하시면 서사라 2가 끝나게 돼요뭐 대충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바이트 핸드리지신 팬그립 상태로 시작해요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Y2K 로로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호라이즌 탈을 해줄거예요이 호라이즌 탈이 뭔 소리냐면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었으면 시계방향으로 반바퀴 손모가지를 꺾어주셔서 이런 자세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손목을 꺾으셔서 네, 네 중요한 점이 여기서 중, 어, 검지를 빼서 셔 중지에다 걸친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요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있었던 검지 손가락을 이쪽 칼 등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신 다음에 리버스 채플린을 해주세요 리버스 채플린 한바퀴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리버스 채플린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식으로 돌아가서 세이프핸드를 잡아주시면 돼요 바로 오는 세이프핸드를 그래서 엄지랑 검지랑 세이프핸드를 잡은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자세에서 다시 y2k를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y2k를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y2k 리버싱이 들어갑니다 자, 중요할, 점, 중요할 점이 중요한 점 있어요 뭐 샘스라2 에서는 y2k 리버싱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중지로 리버스 차플린이 들어갑니다. 원래 샘스라1때는 리버스 차플린이 어, 검지로 했었잖아요. 네, 샘스라2에서는 어, 검지가 아닌 중지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팁을 드리자면 샘스라1때는 와 리버, 어, Y2K 리버싱을 하신 다음에 엄지랑 검지랑 세이프 핸드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드를 잡으셔서 바로 어, 검지손가락으로 리버스 채플린이 들어갔지만 샘사라 투구에서는 리버싱을 하신 다음에 엄지랑 검지로만 잡는게 아니라 엄지랑 검지랑 중지로 잡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잡으셔서 채플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검지로 채플린을 했을때 한바퀴만 돌리면 그냥 원상태, 원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플린을 해서 바로오는 세이프핸드를 잡아줬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중지랑 했을때도 똑같아요 플린을 하신 다음에 그냥 한 바퀴 자체를 돌리는게 아니라 계속 오겠죠? 계속 오시면 이번에는 검지를 이쪽으로 넣으셔서 검지랑 엄지랑 잡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이프핸들을 잡고 바이트핸들을 엄지손가락 엄지 손가락 위로 걸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어, 백투리라듯이 검지손가락 위로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지 손가락 위에 자, 샘샘라1 때는 이런 식으로 올려줬잖아요 샘샘라2 때는 이런 식으로 중지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와 도 없이 키스 굿바이 하듯이 키스 굿바이 마지막에 어떻게 클로징 했었죠? 바로 인덱스 로러벌로 클로징 하시는 게 아니라 약지로 내려주시면서 엄지랑... 엄, 엄지랑... 아... 검지랑 중지랑 잡고 인덱스 로러벌로 클로징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클로징 하시면 샘샘라2가끝나게 돼요 자 다시 해보죠 Y2K를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시계방향으로 꺾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할 점이 검지를 빼셔서 그 다음 검지손가락을 이쪽에 두신 다음에 리버스 채플린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세이프핸드를 검지랑 검지랑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 Y2K Y2K 리버싱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엄지랑 검지랑 아 예, 엄지랑 검지랑 중지로 잡으셔서 어 중지로 리버스 채플린을 하시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런 다음 엄지손가락 위로 걸쳐주시고 백투에라듯이백투에라듯이 중지손가락 위로 다시 올려주신 뒤에 약지로 내지르시면서 우악 약지로 내지르시면서 인덱스 로로 클로징 하시면 끝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Y2K를 하신 다음에 호라이즌탈 하시고 리버스 셰플린 하시고 그리고 Y2K, Y2K 리버싱을 하시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검지로 채플린 하시면 아, 샘사라 1처럼 하게 되는 거고 어, 샘사라 2를 하시려면 이렇게 그 리버싱을 하실 때 엄지랑 검지랑 잡고 어어 어, 뭐래 엄지랑 검지랑 중지랑 잡고 중지로 채플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에, 에, 에. 리버싱을 하신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검지랑 중지랑 잡고 중지로 채플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바이트 핸들을 엄지손가락 위로 걸쳐주시고, 백투이 라듯이, 백투이 라듯이, 중지 위로 올려주시고, 약지로 내지리시면서 인덱스 로로로, 클로징 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샘트라 2 강제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쯤은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 보시면, 어, 제 네이버 블로그에 공직대란을 올렸으니까 꼭필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검좌를 마쳐보도록